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여러 영상들의 동작을 조금 더 연결해서 파워풀하고 운동의 효과를 조금 더낼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좀더 많아지셨죠? 또 복부의 운동도 들어가고요 그 전신의 모든 자세들을 골고루 하면서들을 조금 더 실제 있게 연결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누워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은 처음에 1, 2분 보고 나가시면 안돼요. 끝까지 계속 해주셔야지 운동효과가 있습니다. 네, 등을 대고 누워서 호흡하겠습니다. 사마하사마, 발사이, 골반구비. 양손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다리는 안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왼쪽 무릎 세워서 왼발 오른쪽 무릎 위에 놓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복부는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왼쪽 골반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쪽을 바라봅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내쉬고 복부 당기고 오른쪽으로 골반 크게 돌려줍니다. 들을에 돌아오시고요. 이제 왼쪽 팔을 바닥에 내려서 허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보겠습니다. 왼쪽 다리 펴시고요. 이제 오른쪽 무릎 세우고 오른팔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들이쉬어 주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 오른쪽 골반 왼쪽으로 돌리고 시선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복부는 깊이 안으로 당기고 오른쪽 골반은 왼쪽으로 목을 서 뒤에 손을 바라봅니다.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오른쪽 발을 바닥으로 내리고 허리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줍니다. 네, 이제 오른쪽 다리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두 다리 모아보겠습니다. 네, 손 아래로 내려옵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보겠습니다. 왼쪽 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두시고요. 오른발을 들어볼게요. 왼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오른손 깍지, 내춤에 오른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줍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깊이 당겨줍니다. 들이쉽니다. 네, 손을 풀어서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발바닥 아래로 내쉬면서 두 무릎을 왼쪽 방향으로 깊이 내려줍니다. 들 숨에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왼쪽 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오른발 들어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보겠습니다. 왼발 들어주시고요. 오른손 다리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양손 왼쪽 무릎에 깍지 끼시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 왼쪽 가슴을 향해서 갑니다.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들숨에 멀어집니다. 이제 손을 풀어서 왼쪽 발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손 아래로 내쉬면서 두 무릎을 오른쪽 아래쪽으로 들이쉬면서 돌아옵니다. 오른발 플러스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네, 손 살짝 안으로 가져와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허리를 낮추시고요. 들숨에는 엉치 꼬리뼈 부분을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네, 어깨와 손, 발바닥을 바닥으로 지그시대고 들숨에 골반을 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위에서부터 등 하나하나 아래로 내려옵니다. 등뼈에 마디 마디 공간을 충분히 아래까지 내려놓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를 끼워보겠습니다. 네, 복근 운동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힘껏 당겨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가볍게 들이쉬고, 네, 내쉬면서 배를 더 힘껏 안으로 당기고 상체, 어깨 에 들어 올립니다. 들숨에 가볍게 뒤로 머리 완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등을 위로 마시고, 내쉽니다. 배꼽 당기고 등을 살짝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시고 잠시 뒤로 머리 어깨 내려서 숨 고릅니다. 이제 네, 네, 오른쪽 무릎을 들어주시고요. 네, 배를 힘껏 안으로 당겨서 허리를 밀착시켜줍니다. 네, 오른쪽 배를 당기면서 왼쪽 어깨 들어 올려줍니다. 하나 마시고 뒤로 둘 오른쪽 배더 당기며 왼쪽 어깨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내쉬며 네, 올라갑니다. 셋 마시고 넷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해주시고요. 들숨에 뒤로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에 당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도 들어 올립니다. 자세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뒤로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른쪽 에 당기면서 올라갑니다 오른쪽 어깨 들어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면서 뒤로 내려갑니다 오른발 내려주시고요 양쪽 어깨 내려서 심호흡합니다 네, 이제 왼쪽 무릎 90도 에서 발을 들었습니다 내쉬면서 거꾸를 힘껏 당기시고 오른쪽 어깨 들어서 하나 왼쪽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시고 둘 마시고 셋 왼쪽 배에 더 당겨주시고요. 마시고 넷 마시고 네, 이번에 다시숨한번 고르시고요. 다시 배를 힘껏 당겨서 허리를 바닥으로 내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왼쪽 어깨를 들어주시고요. 5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마시고 한번더 합니다. 왼쪽 배를 힘껏 당기면서 오른쪽 어깨 들어서 올라옵니다. 왼쪽 어깨도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마시면서 뒤로 갑니다. 왼발도 내려주시고요. 깊이 숨을 보르세요 손을 풀어서 어깨, 등 편안하게 하시고요. 왼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목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주시고요. 목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다리 네,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모으시고요.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당겨봅니다. 네, 이제 손을 풀어주시고 아래로 두 다리 뒤로 뻗어보겠습니다. 네, 엎드려 발 사이는 골반 넓이로 유지하시고요. 네, 손은 머리 옆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은 무릎 바깥쪽으로 굽히시고요. 왼쪽 뒤꿈치를 오른쪽 무릎 뒤로 가져가서 뒤꿈치로 무릎을 살짝 눌러줍니다. 네, 오른쪽 허벅지 앞면을 바닥으로 더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 뒤꿈치로 무릎을 누르면서 서서히 상체 등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들쑥 왼쪽 뒤꿈치로 뒤 무릎을 누르면서 등을 위로 조금 더 등을 들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힘껏 당겨 내려갑니다. 복부의 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왼쪽 다리 아래로 뻗어서 숨 한번 고르시고 이제 오른쪽 무릎 옆으로 굽혀서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무릎 뒤로 가져갑니다. 뒤꿈치로 무릎을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앞면을 바닥으로 더꾹 내려줍니다. 들숨 아래에서부터 위쪽 방향으로 등을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복부 깊이 안으로 당기시고 천천히 등을 내립니다. 들숨 아래에서 위쪽으로 등을 충분히 들어올리고 오른쪽 뒤꿈치는 더 아래쪽 무릎을 눌러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풀어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다시 숨 고르시고 양쪽 발을 골반 너비 발등을 아래로 더 깊이 내려주시고요. 손은 가슴 옆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팔꿈치 안으로 모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등을 위로 높이 들어올립니다. 어깨를 더 내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복부 당겨서 골반이 위로 올라옵니다. 무릎 앞으로 조금 더 가져와서 고양이 자세의 형태를 취합니다. 들이 가슴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 뒤쪽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허리등을 위로 두어 골에턱을 안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제 왼쪽 발가락을 젖혀보겠습니다. 왼쪽 발가락과 오른쪽 발등을 힘껏 누르시고요. 왼쪽 무릎 10cm 더올라갑니다 들이쉬면서 왼쪽 엉덩이 방향 뒤로 밀어냅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왼쪽 무릎 살짝 아래로 둘쑥 오른쪽 발등과 왼쪽 발가락 들이시고요 왼쪽 무릎에서 골반 방향으로 멀리 밀어냅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기시고요. 천천히 왼쪽 무릎 내립니다. 왼쪽 발등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발가락을 뒤로 젖혀서 디뎠습니다. 왼쪽 발등과 오른쪽 발가락 꼭 누르시고요. 들쑥 오른쪽 무릎 살짝 들어서 오른쪽 골반을 뒤로 멀리 밀어냅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서서히 오른쪽 무릎 내려옵니다. 한번더 합니다. 들숨 등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요. 오른쪽 골반 멀리 밀어냅니다. 내쉬면서 벗고 당겨 오른쪽 무릎 내려옵니다. 오른쪽 발등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양쪽 발가락을 젖혀보겠습니다. 배를 힘껏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밀어 가세요. 계속 복부 당기면서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발 사이를 바라보시고요. 등뼈를 엉덩이 방향 뒤로 길게 등을 뻗으면서 올라갑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뒤 다리에 수축이 심한 분은 무릎을 굽히고 합니다. 중심이 어깨보다 엉덩이 쪽으로 충분히 뒤로 가도록 합니다. 들이쉬면서 가슴 옆구리를 좌우로 넓혀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힘껏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한번더 들이쉬고 갈비뼈 사이사이를 조금 더 넓힙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안쪽 허벅지와 발목 안쪽에도 힘을 모아 봅니다. 들숨 앞을 바라보시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손가락 끝 바닥 지지하시고 오른쪽 골반 앞으로 왼쪽 골반을 더 밑으로 내려줍니다. 들숨에 가슴과 등을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줍니다. 한번 더. 들 숨. 날 숨. 왼발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잠시 내쉽니다. 오른발을 뒤로 멀리. 왼쪽 골반 앞으로 오른쪽 골반 아래쪽으로 더 내려줍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안쪽 허벅지 힘을 모아줍니다. 한번더 들이쉬고 깊이 내쉽니다. 복부 안으로 깊이 당겨주시고요. 오른발 앞으로 내쉽니다. 배를 바라보시고 들이쉬면서 척도도 물을 말아서 일어납니다. 다시 숨을 고르시고요. 네, 오른발은 앞으로 왼발을 뒤로 한 걸음 반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른쪽 고관절을 굽혀주시고요. 왼쪽 골반을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복부 한번더 안으로 힘껏 당겨주시고요. 들 숨에 천천히 가슴 팔을 들어 올립니다. 내쉬면서 팔 낮추시고 오른무릎을 서서히 펴니다들숨 가슴 더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골반을 뒤로 멀리 보내면서 상체를 숙입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는 분은 손을 다리 정강이 쪽을 잡아주세요. 시작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상세 위로 높이 뻗어줍니다. 내쉬면서 오른쪽 골반을 뒤로 멀리 깊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왼쪽 뒤꿈치를 힘껏 디디시고요. 들숨 서서히 올라오면 오른무릎도 같이 굽혀주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서 오른쪽 무릎을 펴줍니다. 오른쪽 무릎 살짝 굽히고 왼발 앞으로 가져갑니다. 네? 오른쪽 발을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발 사이는 한 걸음 반 정도 하시고요. 왼쪽 고관절을 깊이 굽혀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끝은 바깥쪽으로 60도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들쑥 가슴 들어 올리면 팔을 위로 놓고 뻗었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왼쪽 무릎을 서서히 뒤로 펴니다들숨 발이 뻗어 올라갈 때 왼쪽 무릎 같이 굽혀주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왼쪽 골반을 뒤로 멀리 하려고 합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으조각이 잡으세요. 들숨에 오른 쪽꿈치 디디고 왼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왼쪽 골반을 뒤로 멀리. 들숨 오른쪽 뒤꿈치 디디면서 위. 내쉬면서 서서히 내려와서 앞쪽 무릎을 펴주시고 복부 힘껏 안으로 당기고 왼쪽 무릎 굽히면서 뒷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숨고 르시고요 네,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몸 전체 공간의 느낌을 살펴봅니다. 자리에 앉아보겠습니다. 수카아사나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네, 오늘의 수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모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민정요가입니다.